천일입니다. 어, 오늘은 이 천일이랑 여기 옥천, 충북 옥천, 유경수, 고인이신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천일이 여기 처음 왔어요. 처음 왔는데, 이렇게 오다 보니까 요쪽으로 해가지고 그 시인 정지용. 정지용의 생가가 바로 옆에 있어요. 어, 특징적인 거기는 초가집으로 둘러놨는데, 여기는 기와집이에요 아, 이렇게 해서, 천일 일단 한번 둘러보고, 사진 찍고, 찍고, 다시 나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 영상을 한번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이 유경수 여사 생가하고, 이렇게 나름 설명을 잘 해놨어요. 그래놓고, 이쪽에 주수상 하고, 이렇게 써있습니다. 어, 여기는 보니까 어, 관람 시간은 아침 9시부터 5시 30분까지 이렇게 돼있고 휴무는 매주 월요일 어? 설날 당일 추석 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옥천군 3417 번호를 전안 받아요 여기 얘네들안 받아요 3414 여기 관광가 따로, 어. 따로 있나봐요 대문에는 용 이렇게 호호 하고 써있고 여기는 이제 방명록 이렇게 있어요 예천일도 방명록 썼습니다 네. 자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안내기 여기 팜플렛 좀 있고 자 여기 들어가서 한번 구경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들어오면은 여기에서 사랑채라고 합니다 사랑채 응? 사랑채고 어, 요쪽 여기 창고인데 예초에 보니까 제가 못 들어가게 해 놨어요 응?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에, 뭐 이런 식으로 돼있다 응? 하고 여기 보니까 사랑채인데 그 관람객들이 잘볼수 있게끔 유교사의 초상화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저걸 이렇게 가지고 어, 설치해놨어요 저한더 가까이 영상 볼까요 음.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해서 음. 자 자세히 보셨어요 음? 그래서 지붕이나 이렇게 아, 개보수 했다고 그써있더라고요 음? 개보수 했다고 여기에 이렇게 연못, 아, 연못을 아, 만들어서, 여기에서 연을 키웠나봐요. 어, 그러니까, 연이 자랄 때는 여기 아마 이쁘게 어, 자랄 듯 합니다. 저, 저기는 뭐, 연꽃이 써, 연어하당 하고 써있고, 여기는 그, 중문채중문이라 해서 일반인들이 많이 기거하고, 노도낸가봐요. 응? 그래서,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어쩌고저쩌고 써있고, 손대지마세요 요게 아마 요 연밭에서 채취한 연밭, 연씨 연시 좀 남아있는 것도 있네요.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놨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그 연당 사랑, 연당 사랑이라네. 사랑신가 봐요. 저 뒤에 삼배,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을 해놨어요. 그리고 저 위쪽 저게 저 위쪽에 저우기 요거 요게 사당인데 어, 천일에 한번 걸어가봤더니 사당은 여기 이제 집안 육시집안 그 저기를 오셨는데다 보니까 개방을 안했네요 보니까 응? 개방을 안했어 그래서 어, 둘러보진 못했고 요거는 에, 석빙고 아시죠 응? 여름에 그 음식 보관하는 창고. 음식창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여기 유교사, 유경수 여사 집안 잘 살았나봐요. 응? 잘 살아가지고, 그, 진짜 이 정도 규모의 집을 유경수 아버지께서 이렇게 구입을 하셨다는데, 이 정도 하면 뭐, 대단한 재력이 아닌가. 응?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경수 여사, 유경수 여사 그 활동 사항이네요. 뭐, 식무기 행사, 숙리사 관광도라변 초가집 방문 참 우리 옛날에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 다시골집 저랬어 참 대단했어요 옛날에. 여기 유계사 그 어머님이 가면 이경영 여사님 한갑잔치 저쪽 이쪽에 그 좌측 여기 저기 박정희 대통령 같네 그죠 음, 여기에 생기모양이 아, 그런것 같아요 아 결혼식 사진 참, 사진이 그래도 이렇게 남았네 응? 약혼식 젊을 때 젊을 때나 그렇게 뭐 미인은 아니셨네 송리산 응? <웃음> 저때 뛰어놀던저 아이들은 다 어디 갔나 응? 저 아이들 아이고 군부대 시찰 난을 치는 유경수 여사님, 응? 가족사진 청와대. 참. 저 때가 좋았어요, 그죠? 응. 이렇게 해가지고, 쭉, 활동사 응? 이렇게 있어요. 군부대 시찰, 군인들 눈동자 돌아가는 거 봐, 이거. 응? 응. 네. 좀 전에 천일이 얘기했던 그 사당, 응? 어? 사당이에요, 이게. 여기, 인가 육시지반, 어? 사당이고, 요쪽에 보면은 이제, 유경수 여사의 방이라고 합니다. 어? 출가하기 전에 사용했던 방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이 아, 이불은 옛날 이불이 아니겠죠?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저쪽에 우리 미싱도 있네. 미싱.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 더항아리도 하나 있고, 사진. 어, 기거던 방인데 왜저 사진 여기 올려있지? 음, 러고 저, 하기 중형 지독 해 가지고 아 유경수 하고 써있네요 이렇게 볼까요 음. 보이죠 그 다음에 요거 저는 대통령 뭐라고 써있는게 이게 어, 이거 이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대통령 지독이야 이게, 이게 박정희 고요 75년 어? 이렇게 써있네요 어.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위체하고 정자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가 턱이 낮아서 그런가 아 밑에 이게 나무판을 씌워놨구나 그래서 이렇게 머리 조심하라고 어디 천일키 아 달똥말똥 하니 아, 키 큰사람 조심하세요 예. 여기는 위체라고 해는 위체는 별거 없었어요 볼게 어? 딱히 방만 쭉 있어서 아마 뭐 손님들이나 누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객방, 손님방으로 아마 썼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뒤에 이렇게 화장실, 화장실이 이렇게 돼 있고 저 담장 뒤쪽으로는 인가민가들민가들이 있네요. 그래서 요건 옛날 우물같아요 물. 같아요, 물. 응? 다른 데는 뚜껑을 닫아놨는데 여기는 뚜껑을 열어놨네요. 어디 볼까요, 한번? 물이 조금 있긴 있네. 여러분 보이나요? 응. 안 보이면 어디 통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뭐 놀이동산인가? 이제 한번 올라가볼까요? 여기 타이틀은 정자 <웃음> 정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와보니까 어? 어. 정자가 하나 있긴 있네 딸나나 만들어 놓고 아뭐 여기서 볼 차기는 그렇고 그냥 도시락 까먹긴 딱좋겠습니다 어? 여기가 대나무수 이렇게 되어 있고 에이. 어, 볼거 없어요 여기는 자우에 정자에서 본좌측이 화장실 그 다음에 여기 손님 손님방 여기 사당 그 다음에 사당 요 아래쪽 여기에 유경수여사 쓰던 방 어, 요런 식으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어요 어, 내려가 볼까요 저 위쪽에서 봤던 우물 있죠 요것도 똑같은 우물 같은데 여기 뚜껑을 안 열어놨어요 보니까 여기 뒤죽 뒤질하고 있네. 이렇게 해서 여기는 뒤질로 이런식으로 만들어놨었네요. 응? 되게 크게. 응? 그러니까 이런 괴짜기 아니고 이런 큰. 이게 아마 바람도 잘 통하고 그래서 국식 보관하기는 아주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그 연자 연자방 연자방 아시죠? 응? 연자방 이게 절구. 예, 옛날부터 이거 썼던 거라 고 하면 여기서 이제 그 국식을 쪄가지고. 이거 가지고 쪄가지고, 밥을 해먹고, 그런 거고. 거기 연자봉, 이거 있으니까. 옛날에 이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 소. 소 매달아가지고 뱅뱅 돌렸어요. 응? 소. 사람 가지고 무대 이거, 돌동이를분려해야 되니까. 아, 여긴소 이게, 그, 굿돌에 하고, 멍에 하고, 이렇게 좀 띄워야 보이네. 응? 어? 여기에, 여기 그, 어, 약간, 이, 이게, 이, 이게 멍해, 멍해. 어? 김수희 노래, 그 멍해 있죠, 멍해. 그 멍해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사랑의 굴레라, 이거죠. 어? 어,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뭐니까. 아, 여기는 이제 아래, 문체. 아, 저기도 이렇게 우물이, 우물이 지금 천일이 온 것마다 세 개나 있네요. 세 어, 개나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대충 봤어요. 응? 대충 봤고. 어, 여기 연자방 안 있네. 이렇게 써있네 이렇게 음, 이렇게 아 하... 어, 그래도 <웃음> 많은 사람들이 아, 유경수 여사 아, 배로 이렇게 왔습니다 응? 평일인데도 여기가 안채요 안채 안체. 여기 안채라고 하는데 요 디귿자 형태죠? 디귿자 어, 요렇게 해가지고 아. 여기 마님이 들어서부터 대충해서 가지고 이리 오너라! 엎리오라 이리 오너서 여기서, 여기서 제일 이제, 엎드려 이제, 놓고 이제 일라 패고 그럼 내가 이바다이장소에이 장소 어? 이 장소고 이렇게 안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나가요 이렇게 장작이 있는데 여기서 불을 뗐어요 이렇게 어? 저기 불 아이고 아궁이 이렇게 나무대기 갖다 놓고 불을 떼서 아까 여기가 그뭐 사랑채 비싸게 중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중문채 그렇지 어? 여기 봤던데 이렇게 한 바퀴 들어온 거예요 응? 중문채 저기 세워진 이 갈퀴 아, 그 가운데 모자리지기 하는 거네 모벼 심을 때 옛날에 요거 모 심을 때 저거 펼쳐가지고 펼쳐나가지고 하고 그랬어요 여기 키키 어? 그 다음에 요거를 이런 까먹었네 삼태기 저게 삼태기야 이게 삼태기 아이고 저 새끼 참. 이게 저기 뒤에 여기 봉석 봉석 깔아놨네 이거 여러분들 하던지 또 봉석 깔아는 만한다고 하죠 이 봉석 멍석가... 깔아 이게 봉석이야 봉석 멍석. 천일이랑 이렇게 구경 다 했습니다 여기 드론 입구 대문인데 대문 옆에 여기 아, 여기 사랑채 뭐, 뭐, 뭐 옛날에 이런데 모슴 살았어요. 모슴. 머슴. 모슴들이 저 대문에 이리 오너라 그러면 모슴이 여기 살다가 쭈르 펴 나와 가지고 어이 니십니까요 그러는데 근데 지금 관리실로 쓰네. 관리실은. 맞게 맞네. 모슴방. <웃음> 자, 이게 다시 이제 유경수 여사 여기 저기 그 사진 이런데 왔는데 저들이 이제 인사를 안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저들이 인사하고 나가겠습니다. 나가다가 정지용 생가 잠시 한번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그 밖을 아니 밖에는 아니 그 이경수 여사 그 생가에서 한뭐 1km도 안 떨어졌어요. 여기 정지용 생가 하고 가파 보이죠? 예. 네. 그 나가다가 이렇게 한번 들렸어요. 향수. 여기 그 신, 정지영, 생가터 하고 써 있죠 네. 그래서 <웃음> 향수 아다 아시죠? 넓은 벌 동쪽 끝 이래요 만드는데 하하 이간 생가 하고 네, 96년 sbs 문화재단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 있어요 정지영 생가 요렇게 응? 인은 네. 1902년에 태어나셨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됐다 아뭐 그런 얘기예요 관람 시간 여기도 이제 똑같네요 저쪽에 그 유교사님 그거랑 관람 시간이 똑같 똑같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우물은 똑같이 있네요. 음? 여기 우물터. 아, 우물터. 좀 전에 그 유계사, 그 생가, 그 생가랑 여기랑 완전 비교가 되죠? 어? 어, 아, 완전 비교가 돼요. 저기는 완전 대감만 이지 대감집이고. 여기는, 저, 소장농. 소장농도 소장이 이러지 않다, 참. 누가 이것도 올라타나 보네. 낙상이었으니 올라타지 마세요. 해가지고 써있네. <웃음>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갖, 갖다 놓은 것 같고, 아, 지용유적 제1호 명시 향수의 신. 참, 향, 향수 대박 쳤어요. 그죠? 음. 새 집이, 아, 새로 졌다네. 또, 74년도에 허물어지고새 집, 새 집을 저기 했대요. 음. 옛날에 이게 그이영이라가지고 볏집, 볏집 가지고 이렇게 어, 이정도면 몇 겹을 한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겹, 다섯 겹 그죠? 이정도면 무작이잘된 거예요. 여기 부엌, 옛날 이게 옛날이 부엌입니다. 이게 참 이러고 살았어요. 나무 이렇게 부 뒤에 나무에서 그래서 이 아궁이에서 불이 번져 가지고 부엌으로 불 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 그러니까 새로 졌으니까 이 정도 깔끔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되게 예요 저기 정지용 시인의 그 얼굴 사진도 있고 하, 얼굴 하나야 손바닥 돌로 폭 가리지만 보고 싶은 마음 호수만 하니 눈 감을 수밖에. 아이고 눈 감으면 저게 되나? 아까 그러니까 어레년 봄정지용 님의 승함 아, 다른 양말 썼구나. 나도 저도 정지영 시인이 쓴줄 알았대. 이렇게 해가지고 아, 했습니다. 이게 옛날 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 가꾼 것 같아요 뒤쪽으로는 뭐 특별한 적이 없는 것 같고 아웅이 아, 이렇게 있고 꽃밭쳐서 이렇게 아, 이제 이형이 완전 썩었네 아 이제 멍석 멍석이 완전 썩었어요 멋지게 여기는 어쨌든 간에 유경수 여사님 그쪽에 생각보다는 어찌든이 터가 되게 이렇게 보존하고 있다. 하는 그 말고는 딱히 뭐 지결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어, 아까 대박이었던 것은 그 유경수 여사 그쪽의그 생각들 관리하시는 분이 천들이 인사를 너무 열심히 잘 한다고.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유경산 그 저기 그 모의 그림 초상 거기 앉아서 사진까지 찍을 수 있게끔 허락을 해서 사진까지 찍어줬어요 본인이 완전 천일 대박이에요 그 영상을 로고 사진만 했으니까 나중에 사진 보세요 아이고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천일 나갑니다.